안녕하세요 오늘요 이거 새우 볶음 음, 볶아서 이렇게 치에 묻히는 걸 하려고요 불을 켜고 기름을 조금만 약간만 살짝 프라이팬에 에 제가 정도만 올라왔나 약불에다가 은근히 서서 볶아야지 불이 좀세면 이게 다 타요 이게 한, 한 6, 6, 7분 볶았는데요 이게 먹어봐가지고 파삭파삭하면 다 된거예요. 응. 응, 파삭파삭해요.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얼매에다 한번 쳐줘야 돼. 그래야 찌꺼기가 이렇게 빠지게. 지저분하니까 그냥 묻히면. 조금 넣어주고. 고추도. 약간 먹을 때 약간 맵. 매콤한 게 하나 더 씹히면 깔끔하게 좋거든요. 빨간 고추도 조금. 이게 고추장, 간장도 좀 만들어 주고 물엿, 물엿은 두 큰술 정도. 그 다음에 깨, 마늘, 참기름. 고춧가루도 조금 넣어주면 내 빨갛게 묻히려면 아이고 <웃음> 우리 아들이 지금 하품하고 있어요 몇분서 <웃음> 하품하고 있네 아유 맛있어요 이렇게 무치니까 한번먹어보니까 응? <웃음> 새우 꼬치장 무침 도시락 반찬 최고예요 맛있어요 그거를 위에다 살살 뿌려야지 이게 기름에 볶지 않아서 요 깔끔하네요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